자 기계박피술에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코기계박피에 대해서 오늘 3개월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기계박피는 많이 해봤는데 코는 대개 3개월이면 거의 어 마지막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 결과는 안 보여드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분은 어막 상당히 심한 정도의 울룩불룩한 코의 불규칙한 표면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, 이분이, 어, 3개월 만에 오셔서, 어, 사진을 제공하셔서, 오늘 다시 한번 코 기계박피술에 대한 결과, 3개월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, 그 기계박피술이 여기, 어, 여기저기 효과가 되게 좋지만, 코에 대한 리즈가 굉장히 많이 있고 코에 대한 수술이 메인을 차지할 정도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편하게 내원하셔서 코어 코에 대해서 부드러운 그 피부 라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의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